올림픽 나가요? 오. 못 오. 못 <웃음> 못 다. 너 혼자 가. 아, 들어가 아! 왜 먼저 들어가지 마? 더워 어. 짜증나. 나 깨끗한 거리에 먼저 들어가지 마. 어. 어. 못 아. 아,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<웃음> 오. 기는못 들어올 것데 아, 나 힘들어. 어차오어차 어차피. 어차피. 어차피. 어차피. 어차피. 어차 없을걸요? 들어와. 슉, 슉, 슉, 아직무릎을 약간 들면 앉을 이 있어. 어, 무릎이 아, 거거 야, 어, 그러고 있어. 어, 릎러있그러있내 다리가 다 아니, 나왔어. 라디오파처럼 내, 뭐. 내 다리가 나왔어. 한덩다리한쪽다리가나와야 돼. 어. 다, 체계적으로는 다, 다 들어갔으니까. 다리는 그래도 뒤 몸만 옆으로 들어와. 이렇게. 가져가지 어? 다리는 맞 다리는 거기대야돼 완전히. 야, 이렇게 거야? 이렇게 까지해야되아는사어야가아야 돼. 누군가가 좋아 <웃음> 그, 돼. 아하야 돼. 아야 돼. 가가좋야 돼. 누가 돼.